안녕하세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익성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박피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박피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여드름 흉터를 깎아내서 맨질맨질하게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지 않게 매끄럽게 만드는 시술들을 박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 박피 많이 하시죠? 레이저 박피. 레이저로 울퉁불퉁한 거를 깎아내는 박피.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하진 않고 약하게 가지한 화학 박피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 강하게 패널 같은 거 썼지만 요즘은 좀 약한 박피로 어, 화학 박피를 하고.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기계적 박피.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, 음, 저는 기계 박피를 당연히 선호하고요. 성형외과 전문의 그근데 가장 효과가 있는 여드름 흉터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기계박피다라고 아예 성형외과 교과서에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실제로 수술 전후를 봤을 때 기계박피술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단지 좀 어렵죠 그거으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화학박피라는 게 우리가 울퉁불퉁한 표면을 생각해보면 거기다 화학제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피부를 녹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여서 매끄럽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이 과정에서 어디가 더 많이 높고 덜 높고 덜 높고 이런 류의 그런 정제되지 못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은데 여기다 화학박 피제를 바르면 우리 마음에는 높은 곳만 많이 놓고 여기는 안 놓고 뭐 이러고 싶은만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해서 완전히 이런 울퉁불퉁함을 완전히 내리기 전에는 사실 개선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결과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요즘은 약한 박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하시는 게어 피부과에서 하시는 레이저 박피죠 레이저로 깎아내서 튀어나온 데는 좀더 하고 밑에는 덜 하고 아니면 프락셀 같은 레이저로 페인를 구멍을 내서 거기를 좀 돋아 올르게 하고 근데 이것은 강한 레이저 열을 사용해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구멍을 뚫어 놓는 거기 때문에 어 다운타임 그러니까 회복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세게 못합니다 그래서 약한 효과 밖에 없죠 물론 많이 하면 될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 그렇게 한두 번 하루 가서 하고 그걸 1년 이상 2년 이상 끌, 끌어도 그렇게 강한 효과가 안 나와서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, 어려운 시술법입니다. 그리고 환자들의 니즈도 어, 나는 이만한 시간이 있는데 빨리 시술해서 효과를 보겠습니다. 이런 식의 그 분들이 더 많아서 저는 기계박피를 선호합니다. 기계박피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글라인더로 보면서 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깊이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만 깊은 데만 더 깎아내고 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덜 깎아내고 많이 패인 데는 덜 깎아내고 이런 식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이 되게 빠릅니다 화학박피를 녹여버리는 거나 레이저 열을 통해서 어그 피부에 열 손상을 주는 것보다 박피로 한두 번만 갈면 그 부분이 편편해지기 때문에 기계박피는 회복기간이 되게 빠르죠 이런 점들 때문에 누 기계박피가 가장 여드름 형태에 좋은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기계박피 후의 과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만큼 임상 경험을 쌓은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고육수성형외과에서만 기계박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계박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기계박피를 선택하시는 분은 빠른 효과, 그 다음에 짧은 회복기간, 그리고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의 시술법 중에는 기계박피를 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.